그 <웃음> 수업 5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생각보다 조금 와가지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예예. 예. 어, 오늘은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일단은 출석을 출석을 먼저 불러야 될것 같거든요. 아 어, 보자. 강태희. 예예 예, 교수님. 네 권은영 음 은영이 안왔고 강승희 강승희 승희는 맨날 지각 직업... 네, 어 그래 맞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맞습니다 교수님 네 김민주 네. 음. 아, 잠깐만 화면이 조금 너무 아, 진짜 줌이 어 원래 학교에 살 때는 괜찮은데 김은비, 김은비 안나고 김채원. 네. 음 민동인. 아, 백두은 네. 네. 심나연 나연이 안왔어? 네 안유화 불안정해요. 강정효 인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요. 네네. 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그럼, 그럼, 그럼. 어.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강윤서 음. 그래. 최은지. 결석이 맞네요. 마지막 날인데 그럼 안 되지. 지금 졸업 졸업 전시하는 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소리 네네 네, 이소리 임윤서 네네 네. 장은영 네네 정교성 네네 진보원 네 한진주 네 홍나연 네 최은영 네영이 네. 마이크 꺼주세요 최은영 씨네 네. 어, 오늘 이거가 졸업 도로... 졸업 어. 네? 네, 전시 특별 강의여 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학과 친구들도 이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수업할 때저기 규성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규성이가 오늘 수업 들으려고 와가지고 어, 너무 착해요. 예. 그러면은 어, 오늘 통보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른 학년들은 모르지만 어 너네 다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전 기간이라고 수업도 막 설렁설렁 듣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절전을 해도 과제도 잘 제출하고 등록금 낸게 있는데 너희가 수업도 잘 듣고 해야지. 어. 그리고 캠안켠 친구들 캠 켜주세요. 음. 교수님 이제 줄서 안 불렀는데. 다음에 어. 은지 은지 학생 성씨가 뭐죠? 제너럴 자. 저 순수 김은진데 지금 네. 팀, 네. 아, 학과라서 모르셨던 것 같아. 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심나현도 안 부르셨어요. 심나현 아까 불렀는데 안 들어왔어요. 지각하지 마세요. 어? 네. 안 불러. <웃음> 에이, 그 이거 다른 다른 과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 출석 체크는 나중에 캡처해서 내가 조교한테 시킬게요. 그래 아무튼 캠캠 켜주고. 뭐 어, 너네는 자꾸 내가 캠 강요한다고 교무처에 건드려 그러더라. 교수님이 교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을 하기 전에. 너네가 너네가 먼저 지켜야 돼 학생들이 안 지키면 그 어디다가 신고하지 않잖아 교수님들은 다 그걸 봐주는데 너네들이 자꾸 어, 교무처에서 교수님 수업 제대로 안 한다고 꼰지르 더라고 어, 일단은 어, 내가 캠을 안 켜면 너네가 내가 지금 줌을 안 해보면 모르겠지만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안 켜고 있으면 은 되게 허공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거든 너네가 컴퓨터 앞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을 캠을 켜야 되는 거야 어? 화면을 꺼놓고 내가 너네가 누워서 듣는지 앉아서 듣는지 뭐 움직이면서 듣는지 어떻게 알아 이 언니는 캠림이 없어서 못 켜요? 캠한개 사세요 음, 음. 어,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뭐냐면 은돌전 시즌이니까 오늘 제가 용암 예술과 아까장이잖아요 용암 예술과에 어 수업하는 거를 한번 볼 거거든요 용암예술과 졸업 전시가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전시를 본다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야 전시를 우리가 작품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시를 전시라는 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돼 이제 우리가 작업을 3년 동안 해가지고 졸전이라는 걸 하는데 너네가 또 졸전 끝나고 예술 안할거 아니잖아 졸업 전시그 작품하는 친구들 말고도 나중에 뭐 하는 다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음, 하여튼 그렇고 일단 학교는 예술가를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두두학생 두두학생 수업하다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왜요 같이 돕데 그럼 안 되죠 수업하세요 어쨌든 네, 일단은 어, 너네가 우리 과에 설치하고 작품 만드는 수업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학교에 교수님이 오래 있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너네들 작업을 해오라고 하면 은 제대로 써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 너네들 맨날 작업 계획서 만들고 수업 끝날 때까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작품 설치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단은 어 수업을 위해서 사이트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강도교, 강도교, 네. 공이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네.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이거가 이번에 그 융합예술과 졸업 전시거든요 다른 과 친구들은 조금 더 같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눈에 띄는 작업을 몇개 먼저 볼라 그러는데 음 어... 보자 오늘 어, 이거 알록달록하거든네 비디오가 7분 45초 너무 괜히 해. 이거 내가 짧게 볼게요. 작품을 보고, 보고 싶은데 교수님이 오늘 끝나고 협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빨리 끝낼게요. 이거 작품 보고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오늘 재현지 안들어왔죠? 말 있는 사람? 작품 감상? 또 말하라고 하면 아무도 말 안하지? 교수님이 맨날 수업마다 같은 말 하는 거 지겨워 맨날 나만 얘기하고 이게 뭐가 수업이야? 아 나도 말안할거요 너네들 성적 받기 싫구나 멋있어요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는 거 말고 좀 뭔가 크리틱을 조금 해봐 저게 스테이트먼트가 궁금해요. 음. 스테이트먼트는 아이고 너무 기네. 아이고. 음 내가 알기로 이 친구는 그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텍스트 자동 완성을 가지고 글자를 글을 쓰는 거야. 이 내가 알기로 이 친구가 또 노래 작업도 하고 가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쓰는데 그 옛날에 학과, 학회장 중에 문종화라고 있었어요. 그 문종화 친구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가사를 또 써줬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작업이라는 게 스테이트먼트가 항상 있잖아요. 어, 우리가 <웃음> 무슨 작업이든 작가의 내러티브랑 인생이란 게다못되기 마련이야 스테이트가 스테이트먼트가 이상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연히 나온 졸작일 뿐이에요 아무리 작업이 좋아도 이게 졸업 작품 말하는 그졸점말 말고 졸렬한 작품을 말하는 거야 재미 리1 대학에서 유학할 때는 항상 프로페셔닝 학생들끼리 서로는 막 시켰어. 어, 너네들끼리 막 멋지네요 예뻐요 좋아요 이런 이런 좋은 말만 해주지 않고 서로 막 비평가의 입장에서 친란하게 서로를 막 까고 토론할 때 수업 때 그랬단 말이야 막비똥비똥막 가스도 왔구나 막 이러면서 작품하는데 수업하다가 개 싸움 나고 그랬거든 그게 뭐~ 하여튼 욕인데 오늘 부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내가 오늘 욕을 할순 없고 하여튼 내 작업과니까 막비똥막 꼬아 꼬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로 서로 작업에 진심이고 서로한테 막 수업할 때는 욕도 하면서 그렇게 작업도 발전하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채팅 한번 받으세요네 화면 공유할 때는 채팅을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잠깐만 아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이냐 스테이트먼트는 그 작업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이나 뭐 그런 거를 뭐 작가 작품 설명 같은 거죠 미흡해서 아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유, 아주 솔직하고 좋네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돼서 졸업작품을 하려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 학생들 채팅으로 많이 써줬네 참 다들 소심해 가지고 저렇게 아 어, 그래 아무튼 어, 탁과생 그래 디자인을 할 때도 작품을 보면서 같이 느껴보면 좋겠죠. 어 그리고 프랑스는 그 프랑스 유학할 때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우리는 파티를 많이 하거든. 그 미국의 프롬 파티처럼 그런 게 아니고 스와레라고 누구 집에 가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집을 빌워주면은 거기 가서 애들이 가가지고 와인가 와인 같이 고 그러거든. 어. 음 뭐라고요? 인터넷 연결 이불이라는 말을 쓰면 어떡합니까? 에이, 네. 보세요, 보세요. 안 들려요. 네, 잠시만요. 와이파이로 하는 게 좋을 요 와이파이가 잘못 걸려 있었네. 재토플이 타서 되고 땅복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들려요? 네. 네. 들려요. 그래야지. <웃음> 네, 아, 아무튼 네, 다시 화면 띄울게요. 어, 그래도 어,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서현 학팅 채팅을... 님. 뭐라고요? 채팅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 회 시간 10분 남았다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오늘 학과 걸로 해야 되는데 4시간, 강의, 4시간 강의인데 시간 강의 오늘 협회 때문에 협회 회의 때문에 일찍 가야 돼가지고 10분 남았으면 내가 오늘 조금 더 빨리 해야겠네 아참 오늘 11시 30분에 내가 출발을 해야 시간 맞춰서 갈수 있거든요 협회 뭐냐면 지금 캠 보이세요 이거 내가 얼마 전에 만든 책인데 대한 인트라넷 문의회라고 표표가 있어요. 이거 내가 만는 책이거든. 학생들이랑 그거 하려고. 나중에 이거 책은 사가지고 읽고 없으면 내가 PDF를 보내 줄게.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아, 어, 아무튼. 어, 내가 그 유학생한 얘기를 다시 하면은 어 근데 파리, 파리에서 파리막 스와레를 하잖아 근데 거기서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그래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 소피 안느 소피 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를 되게 좋아했거든 내가 유학 시절에는 쌤이 좀 인기가 많았어 지금은 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약간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여자애들이 스와레 가면은 막내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놀고 그랬어 응. 어무튼 안는 소피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같 해가지고 누드 모델 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그때 드로잉을 잘 했거든 특히 누드를 잘 했는데 어 소피가 와가지고 매달리고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너네도 너무 한국에만 있지 말고 외국도 좀 나오고 그래 그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는 핑계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원 사업도 많잖아 근데 너네들 지원 사업 신청한 애들 있어? 이번에 서울 그뭐 어디에서 하던데 지원 사업 신청해 본 사람 이 있어? 이소연 지금도 인기 많으시잖아. 요 <웃음> 어, 아무튼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간다는 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거는 학교에서도 다 보내 주는데 교수님이 저번에 그 유진상 교수님이랑 같이 파리 1대학가 가지고 제휴를 따왔거든요, MOU를. 아니, 근데 그 그 유진상 교수님 자꾸 자기 혼자 가 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나랑 같이 갔는데. 우리 동문이란 말이야. 아무튼 그 우리 둘이서 빨리 가 가지고 학장 만나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총장님도 엄청 뉴욕에 유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 이번에 안돼 가지고 뉴욕 문화원장이셨잖아. 근데 총장님은 자꾸 그렇게 힘을 쓰시는데 너네가 자꾸 총장 물러나라 막 그러니까 어, 학교가 되는 게 없는 거야. 자꾸 학생들이 학생들을 그 오래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게 너네들은 마음에 안 들겠지만 하, 너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학교가 어수선하고 그런 거야. 자꾸 너네가 교수 교권을 건드리더라고. 이번에 그징계위 올라가신 교수님도 내가 보기에는 교수가 그냥 학생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너네가 나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음, 왜뭐 어른이 하는 말이면 다 이유가 있고. 어 배워 보니까 알고 하는 말인데 너네가 교수가 어 학생들이 학교를 배우 러온 것이면은 배우러 온 것이면은 대학에서 말을 하는 가르치는 교수가 그 교수 말을 들어야 배움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이런 말 한다고 녹음해 가지고 넘기기만 해봐라 내가 어 교수직 내가 아쉽지 않다고 하긴 했지만은 어 나는 나는 지금 교수 아쉽 아쉽지도 않아 내 지금 정년도 몇년안 남았는데 너네들 자꾸 내가 강의 통과해 강의평가에... 채팅이 너무... <웃음> 강의평가에... <웃음> 강의평가에 자꾸 나쁜 얘기 적어놓고 싫은 소리 한다고 응? 교수님이 g 치다보면 싫은 소리 e 할수 있고 I'm not g o 이 n g to go to the city. 이지 not going 고 o go to t 이 e city. I'm not going to g 이 to the city. I'm 7일까지 온라인으로, 이거를 온라인으로 들어가, 서 들어가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렵게 돼 있더라고. 이, 외부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모바일로 보면은 이 동그라미도 다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요 학생들이 했는데, 방명록은 하나 남겨와요. 음. 방명록 뭐라고 남길까? 외부로도 움직여요? 어떻게 하는거지? 마우스로? 아, 안되데 하여튼 어, 이거 작품이 이번에 많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작품 최소 3개를 보고 그 3개를 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되는데 표지 포함 5장 5장 넘어졌다 표지 포함해 가지고 15장 적으면 되고 앞뒤로 할필요도 없고 포인트는 11포인트로 해가지고 넣어두면 될것 같아요. 자 방명로 아... 학생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작업활동 이어나가길 음. 아휴 왜 사무실 이랬어. 감기 걸리겠네. 어떻게 다는 거예요 이거? 방명록 어떻게 다는 거예요 아는 학생 있어요? 이메일 쓰시고 포스트 코멘트. 음. 한글 영어 어떻게 쓰 돼? 어 됐다. 아 그래. 아, 학생들이 역시 컴퓨터를 잘하네. 어 일단은 내가 오 작품을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 책이 뭐냐면은 그 교수님이 쓴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로맨스 학업물 소설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랑 조금 소통을 해보려고 약간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입장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안이랑 수환, 시안이랑 저 뭐야, 산호라는 커플이 있고, 거기다가 또 이수랑 그 천화인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 강선이 잘 얘기했네. 역량 의심하지 맙시다. 교권 치면. 너네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야, 내가 돌전 사이트 보여줄게. 여기에 교수님 이력이다 적혀있거든? 교수님 거는 A에 가면 볼수 있어요. 어, 여기 B가 들어가지. 교수 연구실인데 그래 너네들 오늘 5분 이상 늦는 학생 F고요. 출석 체크는 나중에 내가 캡처해 가지고 조교한테 시킬 테니까. 어, 그리고 오늘 교수의 절대적인 재량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난뒤 연구실로 오시고 표지 포함 3장 레포트인데 오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그 내가 오늘 15장이라고 했잖아요. 과대가 오늘 공지를 다시 내주세요. 봐라 얘들아. 연세대학교 불어 불문학과 파리 국립제일대학 조형예술학 석사박사야이 파리 국립제일대학이 얼마나 가기 어려운 대학인지 알아 너네들 이거? 이거 단순히 집안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야 어? 이것도 봐봐 누스 꼰파스이리어 너네 바보 같은 너희들은 이걸 보고 웃을까 오를까 이게 뭐냐면은 그뭐 작업하면서 이 크리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오늘 지금 시간 잃으시고 교수님, 네,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저번에 보강 하나 더 있었는데 보강 날짜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어, 보강은 보강은 오늘 일단은 내가 그거를 끝나고 끝나고 공지를 할게요. 지금은 내가 말을 해줄 수가 없고, 빨리 가야 돼가지고 5분 남았거든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아, 어, 그러면은. 마음 안되면 너네도 야, 다 신고해 신고해 신고하고 야 나는 이제 명예 퇴직 명예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이년 남았거든 이년 남았는데 뭐 학교 있어 봤아 나는 아쉬운 것도 없고 만들어 하세요 뭐 여태까지 강의 평가도 맨날 D 받았는데 너네들이 어 그것도 내가 얼마 전에 겨무어 겸... 어쨌든 어 출석이 늦었네 니는 F다 지각 내가 오분 지각하는 친구들은 F 받을 각오 하라 그랬어. 하여튼 수업을 내가 오늘 30분에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많이는 못하고 내가 그 과대 통해서 공지를 확실히 할게요 내가 어. 확실히 하고 보강은 잡는 걸로 하고 일단은 수업을 끝낼 건데 마지막으로 그 질문하고 싶은 학생 30분 되면 끌 겁니다 내가 지금 협회의를 협회 가야 돼가지고 그래 너네들 내가 이전에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거든 거기에서 내가 전시하라고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너네들도 효도를 하고 살아야 돼다 어머니의 마음가짐을 넓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질문 있어요?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하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작업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작업 중에 잠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아주 아주 성실한 학생이네 아 조교죠 그래 어쨌든 저 조교가 우리 옛날에 그 트랙제 때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어, 이을 보니까 또 반갑고 내가 보기에는 아, 보자. 아. 오,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제목이 딱 간결하잖아. 길이도 짧아. 이런 거는 길이가 긴건 나는 안 읽어. 제목이 내가 변하면 석공이 변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어? 내가 내가 수업 잘안 들으면서 수업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교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교수님도 열심히 더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역량이 다른 사람의 역량인 거지. 한번 들어볼까? 시간이 없네. 그건 안 되겠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세개 이상 작업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오는 거예요. 15장 표지 포함. 질문 있어요? 지금 30분인데 나 가봐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교수님 뭐 타고 가세요? <웃음> 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아 그래도 <웃음> 오늘 야 이거를 이거 내가 말을 못했는데 야 얘들아 내가 진짜 너네들 내가 교수님이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같아. 교수님 진짜 빈곤하게 살거든. 교수님이 진짜 검소하게 사람이야. 봐, 이거 봐라 이팔 뜯어 뜯어진 거 보이나? 아니. 이게 내가 이거를 옛날에 그 파리 유학 갔을 때산 옷인데 이게 십몇년된 옷인데 2년도넘었어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는데 여기 팔꿈치가 뜯어져 가지고 교수님이 옷을 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가지고 이러고 다닌다 얘들아 진짜 근데 막 교수님 공격하고 교수님 다잘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어? 내사이 틀어 가지고 너네들 어? 연구실에 와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같이 작업하고 하는 거지 어?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교수님, <웃음> 네. 연봉 얼마예요? <웃음> 연봉에 대한 질문, 야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더라. 연봉에 대한 질문은 그 외국에서는 되게, 되게 그런 뭐라 해야 되노 무례한 질문이야.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그런 거를 그냥 물어보는데 그 외국에서는 되게 실례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정년 교수들만큼 봤습니다. 여 여긴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산다고 흥선대원군이 말하면 다 들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한국에서 하라고 하면 다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너네들은 학교 규칙도 안 지키는데 어? 지금 교수님한테 하여튼 지금 1분 지나가지. 나는 가봐야 되고 어 공유역에서 끄고 잠깐만 어 그래. 그, 일단은 그 출첵을 내가 아까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건 조교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출석 체크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조교 지금 화면 캡처해서 어, 출석 체크 해주세요. 강조교! 강조교! 네네. 출석 체크. 아예 지금 화면 캡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근데 네. 그럼 아까 튕겼다가 다시 못 들어온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잠깐만 이거 화면 캡처 어떻게 하는거지? 강조교! 강조교! 화면 체크, 화면 캡처 어떻게 하는거예요아네 제가 대신 해드릴 다들 V 하세요 네. 했습니다. 네 됐어요. 캡처했고 아까 전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녹화한 게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나가고 나중에 질문 있는 학생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레포트 써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랑 효진은 영준쌤을 되게 좋아나 보다? 어휴 강서희도 영준쌤 엄청 좋아하네 아니 내가 오늘 영준쌤 강의실에서 하라그랬거든 근데 거기 오늘 내가 미리 말을 안 해가지고 그 뭐야 그 다른 학생이 면접을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교수님 네 회의 안 가세요? 아 회의 가야 되는데 33분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네가 협회 회장이야? 야 협회 회장이 나야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야 <웃음> 계속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영상 아니야? 네. 그럴